아, 하... 하기 싫어 라 안녕하세요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대본 쓰기 귀찮아서 저희 기자님이 쓰신 대본을 재탕할 계획입니다 입 모양이나 소리가 조금 어색해 보이죠 대본도 외우기 귀찮아서 립싱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한 번쯤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바로 하상욱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외에도 하상욱 시인은 나는 회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듯이와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제목, 다쓴 취약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시는 한 편인 듯 여러 편인 듯 뻗어나갑니다. 내용이 하나하나가 젊은이들의 일상과 직장인들의 삶이 잘엉겨진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가 짧지만 진한 여운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 전하는 공감과 위로 때문입니다. 가벼운 웃음도 줍니다. 보고 또 보고 합격자 발표라는 시입니다. 누구나 대학 진학이나 직장에 합격한 게 실감이 나지 않아 여러 번 합격 발표표를 확인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를 시로 표현한 건데요. 이처럼 하상욱은 시는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그 어떤 시보다 공감할 만한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시인 하상욱은 자신을 시를 파는 사람 시파리로 소개합니다. 전통 시와 거리가 있지만 그의 시는 재치있고 여운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에서 B급 감성을 느끼고 그를 B급 시인으로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하상욱은 자신의 시에대에 노동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만족감이 크니 가성비가 좋고 읽고 여운이 남으니 가심비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년 동안 트렌드를 이끈 빅급 문화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상욱은 B급은 완전히 허접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완성도가 없고 노골적인 것은 C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급 콘텐츠에는 철학이나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의 시도 그렇습니다. 개별 글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모아졌을 때 하상욱의 시집, 서울시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콘셉트를 고려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철학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B급 문화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상욱은 B급 콘텐츠의 시초로 댓글을 꼽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하나하나에 고려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고 현재 시대 상황이나 과거의 역사가 담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표출되기도 하고 운윤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수가 공감을 받는 재치 있는 댓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란 겁니다. 화상욱은 수많은 콘텐츠가 디지털 세상을 떠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세계에 영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비급 문화의 가치라는 겁니다. 사실 B급 문화가 인기를 끈 배경에는 비전문가들의 콘텐츠 제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재미와 콘셉트, 철학이 담긴 콘텐츠가 그만큼 많아졌는데요. 제작자가 늘어나고 콘텐츠도 다양해진 만큼 사람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SNS 덕분에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뭉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B급 트렌드가 하나의 문화가 될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상욱은 B급 콘텐츠를 만들 때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저질스러움은 받아주겠지 B급이 대세니까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저급한 C급 콘텐츠를 만들고 자칫 기업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진행할 때 유념해야 할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Invincible yeah.